좋아요. 뭐 일단 뭐 수면무호흡도 있고 코골이가 심해서 음.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뭐뭐 뭐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거나 또엔모에도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이 수면무호흡과 코골이의 증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그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지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보기에도. 아, 불편해, 불편해 보이는 이 양압기를 저희가 한번 네. 작동하고 사용하고 이걸 한번 음.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일시정지. 네, 지금 저희가 양압기를 음. 네 이게 양압기네요. 오 바람이 이게 지금 음, 엄청 제일, 시원해요. 제일 <웃음> 제일 <웃음> 엄청 시원해. 약한 바람이에요 이거. 허, 진짜요? 그럼 음. 제일 센 바람은 어느 정도예요? 어. 한번 틀어줘 보세요. 조작하는 게좀 어, 복잡해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또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조작하고 하는 게 선풍기 같진 않아요. 아, <웃음> 이게, 아 쉽게 할 수는 없네요.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더 음. 세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? 아이거는 자동 양악기인데요. 네. 이거는 그 기도가 협착이 돼서 압력이 잘안 들어가면 네. 자동으로 압력이 올라가요. 아 그렇구나. 근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안 되고 한 템포가 늦죠. 음. 압력이 어 답답하네. 음. 조금 높이려고. 음. 답답하네. 조금 높이려고. 음. 그래서 어, 자동 양압기가 지금은 이제 대세인데, 음. 어, 그그 상태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두니까 음. 어, 잘 쓰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. 음. 그렇 자동 양압기 반대. 네. 반대라기보다 이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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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우리는 예, 그렇게 고혈압 생각하죠 예. 고혈압 치료, 고혈압 약이 치료 약 맞죠. 아, 고혈압... 그런데 고혈 그건 계속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. 중기 때까지 안 먹으면 안 되는 예, 거죠. 예, 예. 그건 치료라는 개념을 음. 어떤 상태로 유지해 주면 그건 또 음. 치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이 얘를 쓴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이 나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수고 있을 동안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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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1년에 뭐 20만원 넘으면 10년을 쓰면 결국 그것도 200만원 넘는 거네요네 그리고 정부에서 어그거에한 4배 정도를 부담해 주는아산 3, 4, 4, 4배를 음. 그러면 그 사람한테 200만원 곱하기 4배면 은한돈 천만원 가까이가 양그 학교 사람을... 하나 가격이에요 10년을 쓴다 10년을 쓰는 가격인 어. 거잖아요 네 헉,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어. 굉장히 비싼 거네요, 이 기계 자체가. 아니, 이렇게 살려고 생명, 생명을. 생명을 바꿀 수 위해서. 없는 거니까. 아, 그렇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나는 어. 죽어도 못 죽겠다. 내가 음.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. 그런 음.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한 7, 80%는 대부분 음. 힘들다, 못 죽겠다 아.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. 비싸게 주고 산 양압기도 네. 못 쓰고 네. 그냥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이고 그런 음.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. 네. 요즘에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양압기를 처방 받위해서 줄을 쭉 섰는데요 네. 과연 그분들이 다 얼마나 쓸수 있을까 그래서 네. 그 걱정도 많아요